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야외 먹방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오늘은 맛있는 곱창을 먹는 날입니다. 광고 아니고 피피라 아니까 절대 오해 마시고요. 공개를 해야 되나 음식점을? 피피라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, 피디님? 지금 어차피 나오고 있습니다. 강수곱창. 아니, 네. <웃음> 여기가 어디에 방영됐죠? 돈 받으셨죠 저물래. 저래 <웃음>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돈 받으셨죠? 웃음> 맛있는 녀석들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 원래 돈 받으신 거 아니에요? 아,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 진짜 <웃음> 절대 광고 아니에요 광고 같잖아 <웃음>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 미녀 김유희 <웃음>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<웃음> 여신 꽃보다 유희입니다 네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 신쿵님을 한 시간 기다렸습니다 홍대에서 홍대 놀이터 바닥에서 거짓말 거짓말 네, 네. <웃음> 역시 곱창이 비싸 아통 세트 먹을래? 네. 그래? 배고파요.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. 기본으로 어, 네. 어, 요 콩나물 어? 서비스로 간하고 천엽이 나왔어요. 밑반찬은 뭐 이렇게 나오고. 음. 음. 맛있습니다. 응. 음, 드시와있네안 음, 음, 돼. 해떨어안비려서 음간간 간 맛집이네. 원래 간 끄지에 음, 비린맛 있어가지고 나싫어하거든맞아맞아 냄새난 거 같아. 냄거같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내통예창 맛창 시전 염통 <웃음> 대곱창 <웃음> <마찬, 웃음> 염통 <오> <웃음> 맑고 말했는데, 맑고 말했는는데고 말했는데, 맑고 말했는는 찍어 먹는 소스는 약간 짜, 레몬, 약간 이런 맛이다. 국창을 한번 넣어볼게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맛있 어때이네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? 치장하장 다음에 간이 제일 맛있어. <웃음> 아, 네. 시간한주에딱것이요네혹분처참스 네.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, 간이 제일 맛있어 난안 먹을 텐데. 어제 니다어가 밑반촌에서 안먹 그거를 먹어라 2차죠. 에이, 벨야 아, 본인 소개하는 거야? <웃음> 네. 가 그렇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신도는.. 아신쿠기는 화장실에 갔습니다. 저는 여신.. 드디어 볶음밥이 나왔어요 여러분. 아 감사합니다. 오 치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. 짜잔! 맛있겠죠? 아 예쁘게 나온다. <웃음>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가 없어요. 신쿵이 여러분들, 올해는 남자친구가 생기길 빌어주세요. 올해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. 이걸 보면 과연 신노가 뭐라 그럴지. 뭐해? 저승사 사세요? 뭐해? 뭐해? 아 여기 완전 눌러서 나오는구나 어, 치즈 녹음가지고뭐 하셨어요? 어? 아 그냥 신쿵님들이랑 얘기하고 아, 신쿵이 아 신쿵이님들이랑 얘기 좀 해주세요 <웃음> 사랑합니다 <웃음> 밥이 완전 무능듯한 거다 돼있네 응 치즈가 많아서 3,000원 이구나 음. <웃음> <근데> 이거... <웃음> 아 연기 원래 연기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 쪽으로 그런데 맞아 그래서 나한테 먹자 누나한테 안 가잖아 야 에어컨 바람으로 인위적이게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<웃음> 치즈가 너무 많아서 치즈가 더잘돼 <웃음> 음. <웃음> 나 귀여운 것 같아. 음 <웃음> 난 매튜 귀엽네. 죄송합니다. 이건 음, 제 카드고요. 응제 겁니다. 두개 <웃음> 골랐어요. 잘 먹었습니다. 그래. 네. 아 그래 우리 동생 잘 먹었으면 됐지 내일 내가 별물면 되지. 내일 별물면 배우면... 아 어쩐지 맛있더라. 어쩐지 너무 맛있더라. 야, 부럽다. 나한번더 해. <웃음> 한번더 해. <웃음> 이래서 전 전재선 잃어봐야 정신 차리지. <웃음> 이제 당분간 급창 <곱창> 끊는다. <웃음> 맛은 있는데, 나는 간이 제일 맛있었어. 누나는 나.. 난철연 안녕, 멍멍아? 씨바견! 되게 엄청 없 안녕, 멍멍아? 개무시. 안녕, 신콩이들잘 부탁드려요. 이제 당분간 곱창 안 먹는 걸로. 네, 오늘 이렇게 누나한테 맛있게 얻어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사주세요 가시다! <웃음> <웃음>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! 네! 이때까지 신쿠! 꼬바라 유이였습니다! 안녕!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! 안녕!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! 안녕!